오마무덤 2층에 봉인된 석상이 있다. 오마무덤이에요, 무덤. 오마무덤에 2층. 어, 어, 이거 물음표 없다. 물음표가 없다라. 그럼 내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여기부터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봉인된 마력 석상 찾기. 자, 시작을 해봅시다. 어디에 있으려나. 마력석상 어? 초록상자 채널 없나? 오케이 채널 저자리에 있구나 아 상자가 젠데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여기 자리 하나 외워야겠다 고급 재료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상, 고급 상자라도 위치 알아둬야겠네요 퐁인된 마력석상 여기잖아 오마부담 2층 석상 석상 일단 의심될만한 곳이런 구석진 곳 자... 아! 역시 내가만 틀리지 않았구만 여기있네요 요거는 미르뽀 위메드에서한 미르뽀 뒷골목에서 화려한 석상을 찾으면 된다네 뒷골목? 어? 뭐야? 바로 가지네? 누르면은? 아 요거는 위치 알려주는 퀘스트네 자 요런거 요런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아 뭐야 저기 있잖아 바로 보이네 뭐야? 너무 허무한걸? 응? 내가 먼저 했어? <웃음> 내가 먼저 찾았어? 고소의 석상! 다음은 고소의 석상! 오만무덤 1층! 600? 이건 이동해야겠다 아 여기, 여기서 찾아야돼 딱 봐도 여기 있겠다 여기 아니면은 여기 있겠네 가자 이번에는 고수의 석상찾기 고수의 석상찾기 아 길이 여기있구나 어? 여기가 여기가 어? 점프가 안되는데? 잠시만 잠시만 어? 오케이 되네 되네 깜짝이야 자 고수의 석상 어딘지야 아 여기 없다 여긴 아니네요 어 여기 위치 뭐야? 여기 뭐 no. 나오는데야? 와 일단 고수의 석상도 여기 없습니다 와딱미니맵보면딱 여기에 있게 생겼는데 어? 아하 <웃음> 찾았다 아 아까 그냥 지나왔구나 아 여기네 여기 와 등장 밑이 어둡다고 이거 아까 그냥 지나가버렸네 찾았다 여기다 정확히 위치는 여기 네임드 자리에서 11시 방향 오케이 고수의 석상 이것도 찾았고 맞나 다시 다시 확인 고순 고순 맞아요 고순이에요 고순 고순 고순 자순이 있고 <웃음> 자순이 있고 아 어, 건원이 고순이 고순이 어? 고순이 없는데 여기? 어? 여기 고순이 없다 여기 어? 왜 없지? 자요 마지막 한개 채집하고 오케이 어? 자순이가 있는데 왜요 고순이가 없니? 고순이 어디 있냐? 고순이 요거 아니다 요거 아이다. 요거 아이다. 고순아, <웃음> 고순아, 어디 있냐? 고순아,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고순아, 너도 왜 NPC 목록이 없냐? 청열초 와또 초, 초초초초 초, 초, 초. 또 초고 가네 또또 초야초, 또 약초다. 자. 청률초는 우면산에 안개로 덮인 절벽들 중 어딘가. 아, 이거 기억났다. 이거 뭔지 알겠다. 이거 개빡쳐서 <웃음> 한번 던진 의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우면숲에 있을걸요. 우면산. 아, 여기다, 여기다. 우면산, 우면산. 와, 요게 진짜 경공 컨트롤 엄청 해야 되거든요? 낙사 아마 엄청 할 겁니다. 아 여기서는 제가 낙사를 엄청 할것 같으니까 후아, 미리 좀 마음을 다져야겠네요. 이게 여기서 여기 못 가거든요. 열로 또 여기 갔다 해도 여기서 여기까지 안 가지어요. 이 꼭대기에 있는데 저게 바로 갔던 방법이 어디였더라. 아 저기다 저기다. 찾았다. 바로 갔던 방법이 온김에 상자 까고 올라가시나? 아 오케이 안되고요 여기 위에도 상자가 있거든요? 오케이 역시 요건 변하지 않았네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여기 진짜 컨트롤 중요해 진짜 어? 모임템 뭘... 템을 안주네 템을 안주네 여기, 서 아이고 방향 잘못됐다 아... 방향 잘못됐다 아여트 아. 실패. 여트 <웃음> 실패. 아어 뭐야? 벌써 리기 됐어? 이거 왜템안 주니? 아까 이거 기안기 여기, 여 와 요, 지금도 안나오네? 이거 버그네 템이 안나와 자 이거 방향 잘 잡아야 돼요 방향 아까 정말 어이 없게 끝났죠? 여기서 점프만 하고 야! 락카를! 아 이거 와 진짜 아다자 아까 너무 빨리 브레이크 했죠? 브레이크를 쭉 가서. 여기서. 오케이. 오! 오,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일단, 일단 계 올라왔고요. 여기서 벽타기를. 제발. 오케이. 후! 어, 3트만에 왔어. 어, 다행이다. 아, 케이 클리어. 이거지. 오마 유적 2층에 있다고 하네요. 오마 유적 2층에. 어디야? 어, 여기에 특별한 석상이 있어? 어, 찾았다. 찾았다. <웃음> 럭키 <웃음> 바로 찾았네요. <웃음> <웃음> 그냥, 기, 그냥 지나가던 중인데 찾았다. <웃음> 아,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 좋아. 그냥 지나가서 찾았어. 아, 개꿀, 개꿀. 아, 맞네, 맞네. 오케이. 이티어 <웃음> 보기, 개꿀.